어 우측에 보시게 되면 전원 버튼이 있고요. 눌러주시면 전원이 켜졌습니다. 블루투스 모드입니다. 네, 전원이 켜졌습니다. 1, 2, 3, 4, 마이크 테스트 어, 이 정도면 뭐 학교 교실 정도 되는 공간 안에서 즐길 정도는 되실 겁니다. 에코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에코볼륨을 리모컨을 통해서 줄이시면 됩니다. 마이너스 6까지 내려갑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마이크 테스트 에코를 전혀 뺀 상태입니다. 마이크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. 어, 저희 미라클 더싱과 연결하시는 방법은 스마트폰의 시간을 밑으로 쓸어내리시면 블루투스가 있습니다. 블루투스를 꾹 하고 눌러주시면 설정하는 화면이 나오고요. 미라클 더싱 m e b a 라고 나옵니다. 이걸 눌러주시면 헤어링에 성공하였습니다. 네, 연결이 된 거고요.